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어떡하지? <웃음> 아 좋아요 지금 제가 나랑 비슷해. 놀다가 잘 자. 어니 금방 보자. 안녕. 안녕. 조금 다 약간 마지막 코스인 것 같은데? 그치? 점심으로 음. 먹은 왕돈가스를 다 불태우고 있어요. 어, 벌써 다 왔다. 껍데기에 올라왔어요. 주 오늘 40주 2일 차인데 아직 보드미는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컨디션도 좋고 해서 우리 다노크루 결혼식도 갔다 왔어요, 지금. 어둠 언제 나올까요? 엄마 뱃속이 좋은가 봐어둠야더 머리가 커지면 힘들 텐데 빨리 보고 싶다 어둠야 빨리 보고 싶다 되게 늦잠 자는 게나 같아 엄마 닮았으면 은딱 정시를 맞췄을 텐데 나빠서그렇다날 닮아서 그렇 그걸 또 덥썩덥썩 물고 지금 그렇게 나 뭐라고 그러냐 이제 출산 전까지 몇기 먹지도 못하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 먹으러 왔어요 서울에 몇 없는 말레이시아 음식점 나시르맨 나시르맛 두로빨나네 이거 맛있으면 드셨어요 어양념한번이터려가지고 생각해보면 나 이따 끝나자마자 먹고 싶은 거 땡기는 <목소리> 거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야겠다. 아? 귀여다 뭔가 나의 임신기 먹방을 아가가가에서 시작해서 그런 거고 수미상관으로 끝나고 좋은 매진이네 <웃음> 오늘 새벽에 나올 거 같아. 말레이 음식 쳐드리는 여기 언제 가봐요? 설거지 랍니다. 이제 진통 강도가 조금씩 세지는데, 저녁을 산책을 할겸 나가서 먹을지, 배달을 시킬지 고민이에요. 아마도 마지막, 출산 전 마지막 만찬, 아마도. 땅콩 호박 육지 먹으러 왔어요. <웃음> 2달 시켜 서 먹으려다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도 좀 쉽고 그래도 산책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잘 내려오게 음. 먹었을요일하기에 집중이 좀안 되는 정도예요. 이거는 버섯이랑 치킨 음, 버섯이랑 닭고기 안에 어, 채소가 들어가 있고 레시드 프로틴도 같이 넣은 단백질이에요. 나는 내가 출산에 임박하면 삼계탕 같은 게 먹고 싶을 줄 알았거든? 근데 최근에 집밥을 많이 먹어서, 집밥 계속 먹었잖아. 엄마. 그래서 이것도 괜찮다. 저 어, 빼면 또 설거지를 했고요. 졸렸다. 몸에 힘 빼면서 후. 다음에 여기 나 네. 나 거니까. 네. 아픈 거굉장좋아잖아요 네. 그래서 지그 계속 유지하게 서 그게 그대, 으로 네, 어, 우리스로풀어만드 아가야 스로프 아, 진짜 얌는한데 조금 나랑 다르게 생리스로프로 만드는 브요스로프 안녕하세요. 여기요? 아빠가, 아빠가 탯줄 잘라요. 톡! 으? 우와. <웃음> <귀찮아>. 너무 훌륭하다. <웃음> 애기 예쁘다, 진짜. 대견하다 <웃음> 아빠 쭈쭈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웃음> <웃음> 어때? 어? 기분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뻘떨떨해. <웃음> 실감이 안나 여전히 음. 끝날거 같았는데 갑자기 끝났죠? 네 <웃음> 진짜 안끝날거 같았는데 그렇다니까. 아, 끝날 너가 너무 고생했다 <웃음> 고통이와개 맞이하는 두번째 아침 지금 아침 7시인데 고이는 이제 태어난지 43시간, 43시간 정도 된 아기가 된. 그야 yeah. 계속 옆에서 출산 조력자 역할을 하고, 또 거의 40시간 넘게 한숨도 못 자고, 또 애기를 보고 이러나라고 완전 뻗었어요. 남부의 병원 아침밥 자기도 배고프다. 뭐... 보드미도 밥 먹는 시간이에요. 배고팠어? 나도 밥 주세요! 약간 a n 싸서. 약간 h i 싸서 c a n 촉 d 서서 h i s I can't do this. 아 can't do this. I c 다 n t do 다 h i s I c 입사조리원 입성한지 딱 일주일 차가 됐어요. 많이들 조리원 생활을 두고 조리원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막상 조리원에 들어와서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좀더 회복을 위해서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치고는 좀 되게 바쁘고 정신없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일주일 보내다가 이제 좀 루틴이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쁜가 하면은 당연 원래의 뜨로 돌아갈 수 있기도 해야 지 이런 장기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물도 많이 마셔야 되고 전분다 보지 않게 육방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상처가 아기 때문에 자육 같은 걸 통해서도 관리를 해줘야 되지 또이 아기가 내 몸에서 가지고 빠져나가는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걸 보충해서 기 위해서 여도 챙겨 먹어야 되지 수유일지도 꼬박꼬박 써서 아기가 얼마나 먹는지 이마나 자주 먹는지좀 관리를 해야 되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오래 쭉 자지 못하지만 조금 조금씩이라도 잘수 있도록 수면 관리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루에도 챙겨야 될게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좀헤매다가산후 회복 루틴 일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노트를 안 가져왔는데 여기 조리원에 있는 메모장에다가 그냥 막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하루 동안 챙겨야 되는 체크 포인트들을 마이단노처럼다 정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해야 되는 것들을 빨먹지 않고 좀잘 챙겨서 할수 있게 되고 그만큼 조금 회복도 더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든 루틴 포맷인데 날짜 적고 항상 아침에 첫 수유 하고 나서 체중 재고 적고 수유랑 유축 시간 그다음에 물 얼마나 마셨는지 영양제에 항상 빼먹기가 되게 쉬운데 먹어야 되는 것들 앞머리 글자 따가지고 동그라미치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뭐 좌욕이나 흰살 크림 수면 등등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Good morning. 칼슘 철분은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걸 아침에 먹었으면 이걸 저녁에 먹고 이런 식으로 저의 산후회복 루틴의 목표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더디 빠지더라도 신경 쓰지 않고 다양한 음식을 잘 먹고 체력을 끌어 올리는 게 들었어요 엄마의테을 한번 먹어보세요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거의 매번 이렇게 다 먹어요 튼살이 하얀색으로 바뀌면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듬이가 뱃속에 들어 있을 때 생겼던 튼살을 지금 열심히 발라줘야 돼요. 그래서 뜯을 또 열심히 발라줍니요 지금 뭐 자동실 시간인데 보듬이 자고 있어요. 보듬이야 꿈나라에서 무슨 꿈 꿔? 꿈나라에서 뭐하고 놀아? 먹고 뻗었어요. 아침 간식은 매일 이렇게 다른 과일 스무디가 나와요. 오늘은 사과. 짠! 점심이 나왔습니다. 식이섬유도 있고, 단백질 원도 있고, 누가 이렇게 차려줬으면 좋겠는 그런 식단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점심도 거의 클리어했습니다. 짠! 여긴 화장실이에요. 여기서는 제가 매일 하는 몇 가지 루틴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욕. 좌욕기! 그래서 이제 회원부 회복에 좌욕이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해주고 있고 임산부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습에도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조리원 일주일 차인데 배는 이 정도 남아있어요. 원래 애기 낳고 직후에는 배가 이거보다 이만큼? 두 배는 더 나와있었거든요? 많이 들어간 편인데도 아직 좀더 배가 남아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운동복을 입었는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요가 선생님이 방에 오셔가지고 산후 회복에 좋은 요가 자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유하고 나면 어깨가 진짜 아파요. 어깨 되게 시원해지는 자세들이나 벌어진 치골, 골반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되게 간단한 자세들 위주로 조금씩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이어서 혼자서 해보려고 합니다. a g 달라진는것 같아요. 회복도 좀더 빠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조리원 가방 살때 정말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조리원 가방 응. 저기 있는데요. 바로바로 <웃음> 바로. 출산 후에 붓기 많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폼롤러도 <웃음> 챙겨왔고 미니폼롤러랑 마사지 스틱이랑 요가링 이렇게 챙겨왔는데 폼롤러는 생각보다 많이 안 쓰게 되는 요 속도구가 진짜 짱이에요. 북소브 마사지는 너무 좋고 린다 코치님이 또 최근에 단오 TV에 올려주신 어깨 승모근 통증 7분 순삭 진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승모근 요가링 마사지 시작해 볼게요. 해줄 건데요. 요가링의 볼록한 부분이 머리에 가리고 가로로 움직이면서 머리를 무성무서 마사지해볼게요. 음. 음. 필수템이 몇 가지 있어요. 짠! 제가 수유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잘 먹는지 계속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승모근,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꼿꼿이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반사 안경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찾았는데 진짜 누워서 책 보는 안경이라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를 쓰고 수유를 하면 그래서 아기가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되게 되게 의외의 유명한 수유템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습관들을 실타래 엮듯이 쭉 이렇게 엮어서 루틴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임신 출산을 가끔 와서 느낀 거는 아, 진짜 내몸 관리는 다른 사람이 절대 해줄 수 없다. 결국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엄마고 아기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내 몸보다는 아기를 위해서 손목 나가는 줄도 모르고 아기를 또 챙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조리원에서는 조금 더내몸 건강 되찾기 회복에 좀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필요한 습관들을 좀 길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가재 수건에 아이스팩을 싸서 가슴 옆구리에 딱기고 잡니다. 저의 마지막 나이트 루틴이에요. 제가 모유 수유를 하다 보니까 잠을 2시간, 3시간 이렇게 끊어서 조금씩 자다 보니까 눈이 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피곤하면 눈으로 보는 분들, 다래끼 우는 분들 이렇게 따뜻한 눈팩하고 주무시면 꽤 숙면하실 수 있어요.